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덤프골프 네. 이강범프로입니다 네. 얼리코킹 좋습니다 자 얼리코킹 돌면서 손목을 걷는 거예요 팔꿈치는 펴져 있어야 돼요 얼리코킹이라고 팔꿈치까지 일찍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힌지 좋습니다 테이크백이 가면서 힌지를 줘요 자 이때 손바닥이 바닥을 보면서 팔꿈치가 아래로 쫙 펴져 있어야 됩니다 손등을 젖히는 힌지 동작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동작이 없어집니다 팔꿈치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테이크백을 코킹 없이 가기도 얼리코킹으로 일찍 꺾어주기도 혹은 힌지 동작을 주기도 팔꿈치가 펴져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어, 제가 방금 전에 혹시 마지막이라고 했었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몸 쓰기가 편해집니다 팔이 몸에 붙게 되면 은 몸도 팔 쪽으로 붙으려고 합니다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내려오면 은 굉장히 일찍 몸과 팔이 만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몸은 뒤로 빠져주면서 회전하는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 붙어있으니까 붙은 상태로 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돌까요? 실수가 나는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돌립니다 대치기가 나오는 거죠 혹은 스윙의 방향이 인에서 인으로 빠지는게 아니라 인에서 아웃으로 빠집니다 인아웃이 나쁜거냐? 아니에요 좋은거예요 근데 인아웃은요 뒷땅이 되게 쉽게 나와요 물론 잘 치시는 분들은 뒷땅 안나오겠죠 하지만 인아웃 자체가 아우딘 보다는 가파른 스윙이 아니라 완만한 스윙입니다 내려치는 스윙이 아니라 올려치는 스윙이에요 스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뒷땅도 쉽게 나오고 뒷땅을 안나기 위해서는 몸을 들면서 얼리 익스텐션이나 혹은 저쪽으로 내치는 배를 내치는 그런 잘못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공간이 많이 발생돼야 테이크백 때 팔꿈치를 쭉 펴줘서 백스윙이 가서 공간이 많이 발생되면 은 공간으로 내리면서 몸과 팔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팔은 팔대로 몸은 몸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클럽을 던지기도 그리고 클럽의 던짐과 별개로 몸의 회전을 만들어내기도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리도 되게 쉽게 늘어나게 되죠 방향도 좋으면서요 당연히 클럽이 높은 데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공의 스피드도 훨씬 더잘 걸리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결과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모두라고는 답을 하진 않지만 정말 많은 결과가 좋아지게 됩니다 오른팔꿈치를 피는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른팔꿈치를 필러다 보니까 약간의 힘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어깨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몸이 뒤집어지는 회전이 나오지 않고 몸이 뒤집어지는 백스윙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팔은 아래쪽으로 눌러서 펴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힘을 줘서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돌았을 때 올바른 회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거리에 관한 거는 드라이버에서 정말 많은 차이 가져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른팔을 굽히면서 치는 스윙은 공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클럽이 라인으로 빠지거나 손목을 많이 쓰거나 몸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오른팔을 피면서 하는 스윙은 훨씬 더 빠른 스윙 스피드로 훨씬 더 몸을 많이 쓰는 훨씬 더 단순하게 그대로 임팩트로 가져오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팔꿈치를 일찍 굽힐 때보다 컨택을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딱 하나의 단점 아까 설명드렸던 위로 팔을 피면서 어깨가 올라오는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신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윙 하실 때 너무 겨드랑이를 억지로 붙이시려고 너무 팔에 힘을 빼려고 팔이 구부러지게 만들지 마시고 적당히 힘을 주시면서 스윙 아크를 최대한 넓게 오른팔을 뻗어주시면서 스윙 아크를 최대한 넓게 만들어주시는 스윙을 하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먼 거리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윙 자세도 훨씬 더 보기 좋아지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오른팔꿈치를 펴야 되는 정말 많은 이유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였습니다